안녕하세요 이리티비입니다 대형어항에도열대어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형어항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수초들이 무성하게 자라졌습니다 수초가 크기까지 새우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우들이 보이지 않네요 어디로 갔을까요? 보통 씨앗수초 위에 놀고 있었는데 수마트라가 들어오고 나서 안보이네요 바닥에 참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새우가 생존해 있는지 확인해보려고 해요 새우는 물고기들에게 공격대상 이호지만 나름의 생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물고기들의 공격을 피해 수초 사이사이 숨어있죠 늘 크게 뜨고 찾아보지만 가장 무성하게 자란 수초지대에는 안보이네요. 다 멸종했을까요? 옛날에는 이렇게 귀여운 새우들을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. 지금은 다 떠나갔나봐요. 이렇게 끝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며칠이 지나고 생존한 새우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. 치어통에 간신히 몸을 숨기고 있는 친구였어요. 대박 몸이 어디가 많이 불편해 보이네요. 자세히 보니 왼쪽 다리가 다 없어졌습니다. 급한대로 치어통으로 옮겨줘야 할것 같아요. 새우야 여기로 와요! 새우가 불안해서 내려오지 않는군요. 어, 거기로 가면 안 돼! 어, 다시 왔네요. 자, 조심해서. 어, 안 돼! <웃음> 위급상황이네요. 마법의 국자가 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새우 친구예요 다리가 많이 손상됐네요 다리가 없으니 수초 잡는 것도 힘들어 보입니다 새우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늦은 저녁시간 오늘은 불을 다 꺼보려고 합니다 낮에 발견이 안되니 새벽에 관찰해보기로 했습니다 제발 많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네요 완벽한 어둠을 만들어주기 위해 문도 닫겠습니다. 야간에 관찰하려면 후레쉬는 필수겠죠? 불이 두 개인 것 같아요. 건전지는 세 개가 들어가네요. 어항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봅시다 뚜기야 안녕? 어이 아저씨! 프레시 좀 끄지! 새벽 1시 가봅시다 뭔가 떨리는군요 갑니다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두근 짜잔 새우야 어디있니? 물고기밖에 안보이네요 크리도라스는 왜 이리 팔팔하지? 일단 새우부터 확인해줄게요 오 찾았습니다 보이나요? 대박 살아있었어요 일단 다른 새우도 있나 확인해볼게요 오 불을 피해 움직이는 새우 발견 와 살아있었어요 물고기를 피해 물고기가 잘때 활동하네요 여기에 개체수를 확인하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군요 빨리 냉장고에 베스살을 챙겨갑니다 가고있던 실버샤크 뚝배기 <웃음> 아무튼 잘 내려왔네요 새벽 3시 졸려요 잠들뻔했어요 가자 아니 코리가 야식먹고 있어요. 새우가 먹이 근처에 안보여있네요. 새벽이 되니까 새우들이 더 많이 돌아다니네요.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에도 있네요 새우 꼬리도 보이네요 이건 겨우 찾았습니다 몰래 이동하네요 먹이려고 넣어줬는데 코리가 파티하네요 <웃음> 다음날 가보니 베스사를 많이 먹었어요 낮에는 확실히 새우가 안보이네요 새우는 수초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개체수는 10마리에서 20마리 있는 것 같아요 새우어왕도 만들어줘야겠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